소리 는 분명히 나 는데 없어？아, 구 해달 라고？소 리해？지 는 안보여? 그이 밑에 통이지? 야야, 아니 밑에 통이야 있다 있다! 어우, 여기 어 여기 있었어 야기야 이해인줄 알았는데, 아, 밑에 빠져 있었네, 아. 좀더 천천히 떨어지게끔. 일단은 지금 이 아이가 수액을 어느정도 먹고 기운을 차렸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겼거든요 모든 여건이 맞는 이런 시간대를 찾아서 구조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파면 돼 나도 나왔어. 그러면은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아래가 새 파이프에 있어서 한에서 잘라야 되거든요. 머리 머리 나왔어 머리 나왔어 기다려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얼굴이 <목소리>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아 <웃음> 아니, 많이 말라 어 얼마나 배고파? 좀 맞자. 돈 <웃음> 좀. 아니 근데 저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악을 쓰고 없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또 애가 힘이 없네 이제 살았다 싶어 가보지? 안아주니까 웃 남자 <목소리도> 집 <목소리도> 안 보여? 그러니 그래, 밑에 통이지. <목소리> 아니, 밑에 통이야. 있다, 있다. 어, 여기 있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응. 응. 응! 응! 응! 응! 이해했줄 알았는데 아, 밑에 빠져 있었네 아좀더 천천히 떨어지게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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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오려고 하는데? 게이게 아래가 새파이프가어었 파이프. 한해서 잘라야 되거든요? 머리, 머리, 나왔어, 머리 나왔어. 세트, 세트. 머리 얼굴이 <웃음> <웃음> 아 많이 말어 얼마나 음, 좀맞자좀 아니 근데 저 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아고 있을 수 없었는데 막상 나오니까 또 애가 힘이 없네 이제 살았다 싶어 가지지 <웃음> 음? <웃음> 야 따뜻한 데좀 있어?